و h ل ل ه ما 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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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찾은 곳은 17번 대원수산이고요 오늘 목요일이라서 정갱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변화 없이 키로에 3만원 이고요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한파로 인해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그래요 내일부터는 물건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도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옥돔, 뭐 조금 뿔돔, 그리고 이제 오늘 흑점줄 전갱이가 아마 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선어들, 이렇게 좀안 좋은 비급들이좀 많이 예, 들어왔습니다. 산낙지, 그리고 왕우록 쪽에는 뭐 특별하게 가격이 한 1, 2천 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계속 이거는 이제 보스턴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전복치가 좀 보였습니다. 귀엽게 생겼는데 맛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조금 사이즈가 잘 잘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상 광어가 조금 보였고요. 요걸 이제 그 옆에 양식처럼 돼 있는 건 탈광, 빠비용 이렇게 불러요. 도망간 거죠. 흑점절전기기는 27,000원, 33,000원. 이게 상태에 따라서 스크래치나가 좀난 것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저렴하고 좋은 것들 좀 비싸고. 네 C4번 상길통상으로 왔고요. 연어 가격은 지난주하고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키로 23,000원 보통 여기 한 6, 7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반마리 연어필레는 예약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대방어인데 이거는 이제 축양이에요. 키로 3만원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방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어가 다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도 한참 물량 많을 때는 저렴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른 상태입니다. 이제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흑점조전갱이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여름만큼 살밥이 이렇게 많이 좋거나 그러진 않은. 그나마 이제 크기가 조금 커서 그래도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게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제 농어, 이제 3kg 짜리 이상 되는 거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죠. 자 이건 b 급 참돔이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저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가숭어 이제 1만 2천 원. 이게 숭어 가격대가 있는 점만큼 다시 회복되지 않네요.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여기 이제 광어는 여기는 2만 6천 원. 점포마다천 원, 2천 원 정도 어, 이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보시고, 네 시세도 좀 보시고 이제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돔 요게도 저렴하죠. 근데 B급 삼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농어도 여기는 이제 킬로에 이제 22,000원. 그러니까 농어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산 방어 이제 5킬로짜리 28,000원, 7, 8킬로 32,000원.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죠. 네, 바로 명절 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 탓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대가 좀 오, 이번 주는 좀 올라간 상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서울 산거 서울. 많이 집어나갔나 봐. 요즘에 많이 피크닉 다피크만 들어가지고 네, 이런 애들이 좀 많. 피크닉 다다 그래 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사. 며칠 전에는 좋은 거 들어왔는데 너무 네. 비싸니까. 그다음에차 나오네. 네, 화로 차트를 보게 되면, 광어 같은 경우는 살짝 소포 가격이 조금 내린 상황이고요. 이제 제주 광어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돔은 B급이 많아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게 같은 경우는 1톤 어, 킹크랩 같은 경우는 이제 740kg 정도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명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올라간 그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싼 편은 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보게 되면 저렴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랍스타들이 보이는데 랍스타들은 대부분 비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량진 경매장에는 아주 좋은 랍스터들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잘 골라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가리가 좀 단단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고르시는 거 좋고 대가리하고 몸통하고 살이 너무 벌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짱짱하게 붙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하나의 팁이에요 이천원, 이만희이만이원이만이만천이천이천 이천원, 이천이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 네, 이 정도 가격이 낙찰되면 보통 새벽 경매장에서 소비자가 이제 구입할 때는 27,000원에서 29,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매점의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네, 믿든주산 밴드의 당일 판매 시세가 매일 올라옵니다. 요거 가격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낮에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단 재고가 있는지는 꼭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씨미나 그리고 택배,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가능하고요.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해요. 네. 음, 7 0 얼마 정도까지 나요? 8kg 안, 그래. 안 나오는 거. 어, 만만치게요. 3만, 어? 3만 8천. 3만 8천. 3만 8천. 3만 8천. 3만 8천. 얘네는? 하나씩 꼬물이 네. 얘네들은 지금 29,000원씩 받습 29,000원? 네. 과제는 제바제 얘네는 경매장 거는 A급이 안 좋아요. 그렇죠. 얘네는 다가급먹으데 음. 음. 그래도 얘네좀 조금 B급이에요. B급 때는 음. 얘네들은 3 3 0 0 0원3 3 음. 0 0 0 그래도 순놈이라 음. 어느 정도는 살이 있어 선화는 얘는 상거에서 나갔고 네. 그 선도도 괜찮을 거야요 얘들은 지금 얘들 4 9 0 0 0원씩수일은 80% 이상이 아까 만져보니까. 밤은 대신 시월드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믿음 수산하고 판매 시스템은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 밴드가 있는데 오늘 밴드 게시판에는 물건이 예, 좋지 않고, 저 가격이 좀 고가라서 구입하지 못했다라는 예,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방 수소가 또찰 거예요.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어요. 여기는 예,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한데 보통 9시 반까지 영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복 시세는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B급이라고 된 거는 이렇게 활성도가 좀썩 좋지 않은 그 전복을 말을 합니다.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 보러 왔습니다. 이 시세는 매일의 경락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더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키족의 관자 같은 노란 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산지에서 다 작업을 하는 경우는 다저끈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하는 건 보통 이제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개 작은 것도 있고 이제 큰 것도 있는데 큰 거는 가격이 조금 내리긴 해도 예년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에요. 네, 그리고 깐굴도 이제 가격이 조금 소폭 어, 오, 오른 상태고요.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네,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이늘 아, 스테디하게 예, 일정한 가격이고 올해는 오만둥이가 정말 비쌉니다. 거의 미더덕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삼은 가격 좋고요. 네, 다음은 C9번 초이스 수산으로 왔습니다. 요거가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인데요. 이게 내가 3미 5킬로 중에서 좀 빠지는 걸 담아놓은 거예요. 요거 두 마리 품격으로는 10만 원 보시고, 요거는 이제 3미 5킬로 되는 사이즈인데 내가 무더기로 좀 담아놓은 거예요. 두 마리나 팔만원네 마리 한 장에 1 0만 원. 요거는 이제 5미 5킬로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는 여섯 마리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5 마리 한 장에 17만 5천 원나오요한 마리 에 3만 5천 원 되는. 한 마리가 5kg, 한 마리에 800g짜리 사이즈. 이런 한쪽에 16만원. 요거는 이제, 요거는 B급이에요. 7마리짜리 700g.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음이 위에 있고, 이런 얼음이 밑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한쪽이 지금 요 사이즈는 14만 5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8마리짜리 A급인데요.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쪽이 지금 14만원 보시면 되고, 얘랑 똑같은데, 요건 약간 AB급이에요. 4마리 만들어 있는 거. 요거 한쪽이 지금 6만 5천원. 이 길급 이런 건 한쪽이 지금 12만 원 보시면 제가 100에서 150점짜리 A급이에요. 이런 건 한쪽이 지금 11만 원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거있어요 빨리 좀 날라가 보세요. 이거 한꺼번 대신에 얘가 좀더크이하니야 되는 요 이거 양쪽에 보시면 칼풀도 있거든요. 여기 한쪽에 7만 원, 이거는 8만 원 보시면 돼요. 오늘 물건들이 산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어 근데 이제 갈치가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 생각 외로 많이... 자, 어. 이가마가 엄청 큰 거예요. 5kg에 6마리 짜리인데 14만 원. 응. 요거는 13만 5천 원, 5마리 짜리는 어 횟감될 정도로 물건이 좋고 오징어도 이거 8만 5천 원, 20마리 생물어진거 대짜예요. 꿀락이 15,000 원. 예요 가자미가 횟감 가자미, 초가자미라고 하던 미조골이라고 하고, 이 이름이 많더라고. 음, 만 원. 어, 아구는 무조건적으로 3만원 이거 하라고 어, 아구 엄청 좋죠? 어릴까봐 비닐로 덮어놨어요 간이 생명이라 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